다음에 결혼 아 내가 결혼할 사람을 고르는 거야? 그럼 간부 움주. 계속하라 의연한 자여 매번 네가 이곳으로 내려올 때마다 넌 강해져서 일어선다 난이도 올리자마자 이렇게 죽어버리네 아니 근데 내가 저 무기랑 저 보스랑 좀 안맞았어 그래서 그런거 같아와 호박 열린거 봐 탐스러워 쟤 뭐라는 거야 뭐 나한테 뭐할말 있어? 왜왜 왜 화났지? 어?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애들? 왜 또? 배고파서 그래? 치명적인 음식 똥과 고기를 섞어? 75%의 확률로 추종자가 즉시 사망합니다? 왜 이런 미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아니 왜 내가 다 일을 처 하고 있냐고요 이게 뭐야 아 레벨업 했구나 흠 여기에다가 돈 넣었네 뭐야 이거 왜다 부서졌 아, 다 캐면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구만. 뭐 애들이 많으니까. 어? 뭐야 이거. 거미가 갖고 튄다! 뭐야? 웃기네? 작은 동물 잡기 어어... 음식 조각이 나와요 거미들을 잡으면 이거 장식인 줄 알았더니 모르겠지만 일단 업그레이드 한다 자유로우신 지도자님 제발 역겹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전 언제나 똥으로 만든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에? 뭐 먹고 싶다면 말릴 이유가 없지 똥한 사발 야너 그거 먹으려고안 돼! 추종자에게 <목소리> 요구를 합니다 어? 축복 줄게, 먹지마 <목소리> 먹지 말라고 미친놈아! <목소리> 어떡하지? 얘네 지금 다 화났는데? 난 그대의 거짓말을 깨뚫어보고 있어 발생했다 의식 승천 얘다 아.. 얘1렙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데 보내버리자. 잘 가. 조금 찼는데,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와, 해주신 건가요? 이런거 만들면 오르나? 똥 먹은 애가 죽어간대 가서 쉬어 과연 오를까 안오를까 잠깐만 오르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네 그러면 안돼 니네가 아무리 짐승이어도 그렇지 고기가 들어왔다 멋지게 섞은 음식 하나면 되겠지? 이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빨리 화장실을 만들어주자 오케이 열렸다 회복소 병든 초종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정화의 불길을 밝히고 헌신을 더 많이 수확합니다. 어, 레벨업 했네. 또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또 신앙심이 또 금방 찼네요? 이게 되게 애매해 신앙심이라는 게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아? 장식품이 은근히 효과를 바란다는 걸 알았으니까 의미 없는 곳에 한두 개씩 만들어 놓자 이제 가자! 할거다한거 같은데? 다른 집도 한 번씩 들러주고 포자동굴 그분은 버섯에만 관심이 있어요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요 신앙의 주교 중 하나가 죽었대 이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어? 얘도 타로카드 파네? 밤에 피해를 30% 더 가합니다 적들에게 구르기를 하면 피해를 줍니다 이동속도가 1.25배 증가합니다 와다 좋아 요즘 돈을 과연 쓸 때인가 이건 청사진이네? 일단 들어가보자 반가워 여행자 나야 물론 소조지 모든 버섯을 연구하면 버섯 그 자체인 남자 방금 전은 소조의 농담이야 그래그래 그래 버섯 소조는 버섯을 제일 좋아해 하지만 소조는 더 필요해 소조는 언제나 더 필요해 소조를 위해 모아주겠어? 약간 맛이 갔는데요? 좋아, 소조는 밖에 있는 내 추종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 놈들은 거짓말하고 훔치고 소조의 비밀을 다 속싸이고 다니거든. 난다 알아! 소조는 뭐든 할 거야. 나네 나 재단에서 숭배하겠어. 소조는 널위에날 바치겠어. 네 머리통을 뜯어버리겠어! <웃음> 소조가 버섯의 힘을 연약한 마음을 가진 추종자들에게 쓰는 법을 알려주지. 하지만 소조에게 그 힘을 쓰면 안 돼. 소조에게 버섯만 가져다 준다면 소조는 뭐든지 할 터이니 말이야. 아누라로 형해서 소조에게 버섯을 가져다줘 여태까지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이젠 보일 거야 거기에 있을 거거든 나 방금 뭐 했냐? 추종자 형태를 구매한 거구나 돈을 넣어서 굳이? 오, 이런 게 있네? 저 오른쪽에 버섯, 제, 진짜, 얼굴에 맛이 갔는데? 어? 재물 바치기. 등껍질은 어디서 얻는 거야? 다른 데에서도 영혼을 다한 번씩 다시 취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막꽉 찼네. 종교적 영감 회금됨. 드디어 화장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도박 한번 고? 어린 양측이 먼저 굴립니다 게 높게 나온다. 푸셔. 안 돼, 이게. 와, 18. 근데 여기서 이한번 나오면 전 죽어요. 게임이. 허씨 쫄았네. 어 24? 어? 제 이를 왜 왼쪽에다 두냐? 약간 뇌를 다쳤나? 봐주고 있는건가? 난이도가 쉬움이라서? 와54 미쳤다 80대23 운이 내 편에 있지않았던 모양이여 뭐 상관없지 겨우 10원 벌겠다고 근데 이짓하는것도 웃기다 아래쪽가서 어? 물고기들이 좀 생겼네? 까지 됐네요 됐다 아직 다 끊겼군 가자 어? 그새 또다 찼어? 자 드디어 화장실! 예 yeah. 관리소는 뭐야?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 해주는 건물입니다. 일단 흡수부터 화장실 빨리 만들자 난이에 정제소가 필요하네 보다 상급의 건축물은 변환된 자원이 필요합니다. 변환된 자원은 기본 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제소를 해금하고 지엽 자원을 변환시키세요. 정제소에 자원을 대기시키면 초종자가 자동으로 와서 당신을 위해 자원을 변환시켜줄 것입니다. 야, 빨리 다 지요. 아, 화장실 주제에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뭐.. 지도자님 요즘 너무 풀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고치시켜 영적인 힘을 기르고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식일로 우리에게 시험을 내려주세요 응. 단식일 좋지 뭐야 아, 이들이밥 먹고 있는데 내가 임무를 소락해서 조졌어? 미쳤어요? 아, 야 진짜 너무한 거아니 야, 야그 정도는 <웃음> 진짜 어이가 없네 저다 짓고나서 자원을 뭘 변환시킬지 내가 설정해야되나? 나무 대기열에 추가할 수 있네 아 내가 갖고 있던 금을 동전으로 환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애들 배고파하네? 설교도 해야되고 아 할거 진짜 진짜 너무 많다 아까 똥 음식 먹이는 퀘스트도 받자마자 일무 실패된거 보니까 버그인거 같다고? 음. 새로운 교리 이제 소유에 대해서 돈이 만하게 근원인가 아니면 내게 바치지 않는 것이 악인가 11조 갈치 추종자 행동을 해금합니다 하루에 한번 추종자 하나에게서 돈을 수금합니다 추종자 매수 세배 많은 돈으로 추종자를 매수하여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난 추종자 매수로 가겠어요 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벌수 있거든 충성심이 우선이지 단식의식 지금 하면은 난장판 나겠다 야얘 상태가 많이 안 좋아보이는데? 병 걸렸나보다 가서 쉬어! 얘한테.. 뇌물을 줘볼까? 추종자에게 사암을 주어,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이미 충분히 관대함을 보여주셨어요. 어? 이제 축복은 못 줘? 아, 줄수 있네? 저기 인터페이스에 가려서 안 보여요. <웃음> 어? 여기 재물... 가자. 아, 지금 너무 더러운데? 왜 더럽지? 아, 자 화장실 다 당장 만든다. 아. 화장실이 왜 이렇게 고급 건물인거야? 화장실 주제 아니, 화장실이... 니까 고급 건물일지도. 다시금 화장실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안될수 있냐? 다섯 개나 필요해? 아, 자 정신 나가겠다. 빨리 갔다 오자. 그리고 이제 추종자를 살수 있으니까 흡혈 단검. 좋은 거 얻었다. 죽음의 수확. 충전의 피해량을 늘릴 수 있는 치명적인 근접 공격입니다. 와! 괜찮은데? 사거리가 짧으니까 좀 힘드네 와 보셨어요? 제대로 타이밍 맞춰서 쓰니까 앞뒤로 써요 으악 아야 아저 원거리하는 애 개빡치네 확실히 난이도 올리니까 애들이 안죽어서 빡세네 으악! 난이도 낮출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 이게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난이도이기는 한데 아조금 힘드네 일단 끝까지 계속 해보자 회복할 때회복량이2 배가 됩니다 우리 사원중 한명이 노년기에 들어섰대 이건 뭐야? 이 뱀표시야? 이게 뭐야 이게? 똥? 똥? 이 진짜 똥이야? 아 진짜 똥이네 미친 홀리 내가 고작 똥 얻겠다고 이런 곳을 왔다니 게임이 나에게 똥을 줬어. 아, 제발. 한번 파밍하니까 맵에 막 갑자기 똥이 오지게 나오는데요? 게임이 자꾸 나에게 똥을 주고 있어 기분 나빠 어디로 가야돼? 으야! 잠깐만요 벌초는 즐거워 뭐야 이거. 어? 처음 보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야수요. 휘감는 혼도 내 안개로부터 내 그대의 모습을 전부 볼수 있게 해주시오. 흠, 음, 그 작은 어깨에 서많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는군. 헌데, 이건 무엇이지? 그대의 모습은 기만 그 자체로군. 무기는 그곳을 쥘수 있는 손이 없이 나무것도 아니오. 적을 쓰러뜨리거나 명예를 소화하거나 사세를 부수는 것이어야 하지. 그대 왕관이 억금에 불길로 재련된 이 철로된 무기의 모습을 띠게 하시오. 올바르게 휘두르길 바라겠소. 약속된 해방 자유. 흡혈검. 단검이 너무 사거리가 짧아서 좀 힘들어. 역시 사거리가 넓으니까 좋구만. 어 벌쳐도 훨씬 쉽고. 추종자들의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고보니까 선물을 안준지 좀 된거 같은데? 그래봤자 물건 두개밖에 없네 추종자의 충성심을 상승시키는 선물입니다 재활용.. 아! 다시 못돌아가냐? 쉣! 얘네 미쳤나봐 아이고 잘못 눌렀어 스킬을 쓰려고 했는데 그냥 구르기를 해버렸네 어? 그러면 이 전방으로 가서? 꼬잉? 굿 공격받을 시 10%의 확률로 피해 무시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 1.2배 증가 맨날 나오는 타로카드들이 다 거기에서 거기라서 야제점프에서 피한거 봤어요? 물론 그냥 타이밍이 맞은것 뿐이겠지만 내 회심의 차징어택이었는데 엘리고스 내가 얘한테서 죽었지? 아! 아씨 아이 진짜 얘 패턴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아! 아! 아. いやビチ 난이도 딱 이게 스릴 넘칠 만한 난이도인건 맞는데 와나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이 게임 오래 못잡고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제가 반성합니다 아... 죽을 뻔했네 나 얼굴 짐 두드려 맞은거봐 불쌍해 죽겠어 이건 뭐야? 이거는 청사진이고 이거는... 몰라 그냥 나무, 자원이 최고임 으... 으 아파 집 갈래 보너스 없고 난이도 낮추자 <웃음> 진짜 힘들다. 저 기도 표신 뭐지? 주도자님, 회의론자들과 이단자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욕하며 교단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다시 맞아줄까요? 반대자, 초종자를 모집한다. 애들 또 상태 왜 이래, 갔다 온 사이에. 에이, 집이 왜 이렇게 다 개박살이 났어. 얘들아, 지금 교단의 신앙이 너무 낮아. 내가 새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야겠어. 반대자, 재교육. 일단 설교를 합시다. 늙었네? 네? 복종의 진정한 의미 사원에서 두 초종자들이 둘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혹은 당신이 자비를 베풀기 전까지 사원에서 초종자 중 하나와 혼인식을 거행합니다 30 신앙을 획득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결혼 좋지 지금 바로 결혼을 시켜볼까? 일단 초종자 하나를 제물로 바쳐 새로운 능력과 무기를 해금하고 힘을 기릅니다. 이거 하죠. 지금 늙은 친구. 늙은 친구를 죽일까? 지금 이 회의론자를 죽일까? 근데 얘는 다시 돌아올 것 같거든? 늙은 애 보내자. 회의론자가 신앙을 다 까먹은 것 같다고? 아니야, 얘 보스에서 비롯된 애라서 얘는 좀더 지켜보자. 좋은 곳으로 가렴 헉! <웃음> 받아들이는 저 표정 봤어? 딱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표정 사령 무기 죽은 적들의 시체에서 위험한 유령들을 소환해 근처의 적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성전의 세계의 새로운 저주가 나타납니다 새 성전을 시작할 때 무기 시작레벨을 증가시킵니다. 그냥 이걸로 계속 쭉 가자. 그 다음에 결혼. 내가 결혼할 사람을 고르는 거야? 그럼 간부... 음... 쭉...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결혼식을 즐겼고, 당신은 교단의 신앙을 고취시켰습니다. 원하는 추종자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쩌거나 당신의 교단이니까요. 아... 아무랑 계속 결혼을 할수 있네? 다시 결혼을 할 때마다 당신의 배우자는 점점 질투하겠지만요 헉! 안 좋네. 이건 뭐야. 하트 두 개. 좋아 돌아왔다. 원래대로.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 밀렸네? 이건 뭐야? 레벨 상승이 15%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자들이 설교할 때 무시합니다 추종자를 모집하면 십신앙을 잃습니다 엥? 선천적으로 비관적임? 뭐 이딴 애가 다 있어 어쩐 인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벌.. 시작부터 비관적이네 이거 내가 봤을 때 밭이 부족해 밭을 늘려야겠어 아 왜..왜 왜 여기 안돼 이씨 이렇게 하고 허수아비를 하나 더 짓는거지 나무 25개 이런 재기랄 지금 나무보다 화장실이 더우선인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할수 있네 허수아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지으면? 얘도 교육을 해주고 이제 화장실을 저 변환만 하면 돼 여기 비밀화원을 만들자 신앙심 관리를 위해서 오 어, 얘들 일 되게 잘한다 이제 이거... 이거 해야겠는데? 쟤네 계속 저짓하게 놔두면 안될것같아 감옥이 필요하네. 오잉? 이런 게 있네. 선전 연사. 추종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사의 범위 내에 있는 추종자들이 20% 더 빠르게 일을 하고 기도합니다. 고해성사실 충성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해성사를 듣습니다 하루에 한번 사용가능합니다 음. 감옥이... 아. 나무... 나무가 문제네 진짜 쟤네 저거 빨간색이 계속 차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렇게 많이 심을 수 있다니 그 와중에 내가 만든 텐트에서 자는거야? 저 반동분자 자식은? 뭐왜 여기서 자? 텐트가 없구나 내가 지어줄게 비록 반동분자긴 하지만 날 이해해주는 나를 기다리며 지금 화장실이랑 감옥이 문제인거지 지금 주변에 나무들이 좀 자랐으니까 근데 이거 해봤자 하나 주잖아 꼴랑 어? 아니네 여러개 주네 쟤왜 서서 자고 있냐? 저.. 저 멀리서.. 무섭게 이리 와서 자세 개면 충분.. 세 개씩만 주세요 제발 어? 그러네 네. 이거 텐트 비어있네? 22일 나무 17개. 감옥은 25개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나무가? 이건 나무 하나짜리고 아 얘네 이거 어떡하냐 줄여 아 진짜 조금 줄어 죽여야되나? 근 하루가 지나서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었고 저런 반동분자는 조사해야지 없네 쿨타임...중이라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 쟤네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다 반대자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네 나무 다섯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냥 지금 겁나 빠르게 갔다올까? 던전을? 던전 갔다오자 좋아 스피드런 시작이다 무지성으로 다니면 안될것 같아. 우리가 붉은 왕관을 쫓아낸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 붉은 왕관이 설파하는 이단의 교리는 통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해하고 위험한 사상으로 가득했지 이것은 가장 무거운 죄이기에 그 응징은 느리고 고통스러워야 한다 네 교단에게 기근을 내리노라 그리고 그 교단은 신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 헐 아니... 하-나-씨 아, 아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빨리 던전 돌까? 나무 캐러? 아니 이런 거는 해야지 그래도 더 좋은 상자가 나타날 확률 그서 그렇죠. 감옥을 만들어도 한 명만 들어가지겠죠 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어? 응? 음? 달팽이가 있었는데? 50% 할인 이건 못참지 자 어서오라 우리의 교단으로 빨리빨리 빨리 와 이씨 뭘 안심하고있어 너도 뒤지게 노동해야되는데 지금 이하트는 뭐야 뭐지? 에? 내 사랑이 내 심장을 바다로 가져갔네. 바다로. 그녀는 내 심장을 바다로 가져갔네. 이곳이 내 심장이 쓸고 그녀의 침대는 바다의 가장 아래에 있네. 반갑소 성기사여. 잠시 내가 물건을 찾는 것좀 도와주시오. 한때 내 가슴에 박혀있던 심장을 찾고 있어. 그녀가 가져가기 전에 그 심장을... 나는 수많은 세월을 이곳에서 앉아있었소. 그녀의 얼굴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에도 난 계속 찾아다녔소. 언제나 찾았지. 내게 그대가 찾는 심장이 있어 하지만 내 심장은 보이지 않소. 성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내 심장은 그대의 것이오. 이 심장들은 내게 의미가 없소. 내가 한때 가지고 있던 심장만이 내게 중요한 것. 그래야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수 있을 터인데. 오. 체력 최대. 음, 여기에서 피를 채울 수 있나 보다. 좋다. 빨리 가자. 강력한 어린 양의 조각상 저주 공격 피해를 1.25배 증가 빨빨리 가자 난이도를 낮추니까 확실히 쉽네. 피해를 입을 경우 황에있는 모든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제파르. 오, 빡세다 돌 호박, 호박 씨앗,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호박 씨앗. 빨리 가자, 빨리 기다려봐. 한도 안맞았.. 지 않구나.. 맞았네.. 그래 많이 맞았지.. 밤이 됐는데.. 애들 왜다 굶어 죽을라그러냐? 아..맞다 애들.. 엄청 배고픈 상태였지.. 왜물 하나도 안 줬어 이거 애들 일안 해? 어? 어어. 어어 예. 얘 어떡하노?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어디다가 두지? 그냥 여기다 두자, 그냥. 얘 뭐야, 왜 상태가 안 좋아? 설교 한번 하고 지금 희생시킬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쿨타임이 근데 안 돌았을 거예요 이거 봐 그러면 교리를 새로운 거를 해서 법과 질서 법위에 아무것도 없는가 모든 존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대립중이 아닌 추종자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잃는 신앙이 감소합니다 모든 곳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무도 감옥에 있지 않는 상태라면 매일 10신앙을 얻습니다 이걸로 가자 쟤네의 위기만 잘 벗어나면 어떻게든 될거야 그렇게 나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데 야! 너 감옥가 헉! 얘 지금 흔들리고 있어 누군가 감옥에 갇혔다니 믿겨지지 않아. 이제 화장실 만들 수 있냐? 어, 왜 아직도 못 만들지? 만들 수 있다. 화장실은 여기 아래쪽에. 어, 배고파한다. 할게 너무 많아. 살려줘. 또들러와 아 와, 얘 완전 좋음. 레벨 상승. 추종자 모집하면 10c랑 밭관리. 너도 어서오고 너도 밭관리 비어있는 감옥이 없습니다 얘들아 나무 좀 캐봐 침대가 없다 그리고 날 죽여 그냥 어얘 각성했어 애들이 옆에서 지금 듣고 의심하고 있어 뇌물을 주자 정신 차리라고 똥을 보봄 <웃음> 얘는 이거 다 차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야? 빠이빠이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이 오염되는 거야 그걸 또 봐야지 알겠네 아얘 진짜 죽이고 싶다 쟤만 죽이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어 승천의식 토르며를 잘가잘가자 가자 됐다 이제 남은 건얘 혼자야. 바르바토스 추종자가 당신과 대립하며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교화시키지? 이거 감옥에 계속 있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것 같진 않은데? 애들이 옆에서 막 비웃는데? 이거 보고. 지도자님, 제 형제와 제가 다크우드를 함께 건너다가 따로 떨어졌습니다. 형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음. 알아봐 주도록 하마 다크우드 갔다옵시다 음.